망고 어 이거 왜침부터 망고 망고 망고 망고 망고 야기 보세요. 괜찮아? <웃음> 너 머리 부딪혔어. 똥블리 한다. 손? 망고 손? 망고 손? 어휴. 만져주는 거잖아. 아, 아, 야. 만져주는데. 망고 어디 있나? 망고 여기 소파 뒤로 들어갔나? 망고. 아이고, 망고 여기로 들어. <웃음> 아, 귀여워. <웃음> 망고. 멋지, 멋지 손, 멋지야, 멋지 손, 맹, 멋지. 자 체리 손, 체리 손, 멋지 손, 멋지 동영상 좀 찍을게. 체리야. 모찌야, 모찌 동영상 좀 찍을게. 여기 좀 봐줘. 응. 체리. 체리. 체리. 체리. 체리. 체리, 체리 손. 체리 손. 아이고. 뭐지, 뭐지? 아유 망고. 자 망고, 망고, 망고야. 망고. 아유. 서로 노는 걸 재밌어하는 것같아 망고어오 슬퍼 망고음 응, 슬퍼 망고? 귀여워 놀랬어? <놀랬어>